Thank you. 오고 잡아 갖고 멀리 멀리 멀리 던져줘 멀리 해봐 e 까까 까까 까까 큐티 까까 야안 놀아줘서 그렇지 놀줄 아는 애네. 키티 물 마셔, 물 키티 물, 물 마시고, 아유, 아유, 하지 말래. 물 마시고, 아 키티야, 물, 물 설마 화장실 가려고 지금 운동한 거야? 아니네, 그만 나오네. 아니, 아...